하이 큐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 시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레인보우프렌즈 블루와 박시브가 만났다고 하는데 콘스트롬프님의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꿀잼 매첩 바로 출발합니다 뿜뿜! 아이 비켜 임마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각이다 어. Well, well, it was 15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각이야 지각인마. 빨리 자리 가서 앉아. <목소리> 야, 야, 야, 조용 조용 조용. 수업 시작한다. <목소리> <목소리> 어이. 저저안 해? 자자자 자, 자. 오늘의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요 주황 보션을딱뿌리면 오렌지가 된다 자자자! 자, 자. 직접 한번 보여주지 <목소리> <목소리> 어? 어 써니도 있어 <목소리> 어? 저기 뭐야? <목소리> <is> <목소리> 음... <목소리> <Oops>.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야 허기야 너 유독 좋아한다. Really 딱 걸릴 것 같다 느낌이. 어우. 한 녀석 적당히 웃었어야지. 아야, 너도 그런 마. Okay, no. 왠지 까 자, 자, 자. 그래 너가 나와 봐. 어제 제가 눈이 잘안 보여 가지고 어, 진짜. 어. 어, h s 이거 너 t 이거 너무 심해. 이 이거 너무 심해. 이거 너무 심 이거 너무 이거 너 이거 너 너무 이이 너무 이거 는이이 오, 쿠키로만들어봤어 오, 내가 만든 쿠키. 오, 오, 오, 오, 드라이팅! 라 오, 이 자 다음은 빡티브의 차례 어, 어 이거를 딱 뿌려줘 what? 오 어라 oh, right. 아 피터입니다 아어떻게 한놈도 제대로 하는 놈이 없어 으잉 자 다음 플레이어 차례 uh. 어야내 hey, 차례잖아 지금 뭐하는거야 내놔 아우 no. oh. oh. 어떻게 수력 조금해졌어하하하놈들 <웃음> 어, 다음 허기 그냥 이렇게 조합하면은 쉽게 쉽게 <웃음> <웃음> <웃음> 뭐지? 어! 여자친구를 만드는 물약이었어 <웃음> 저런 갓 <강한> 물약이 있었다니아아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다음은 시작부터 흐느끼고 있는 그린이, 초록이 무슨일일까요? 아, 어? 안녕하세요? 블루사자가 찾아왔어요. <웃음> 선물이 왔습니다. 울지 마세요. 울면 선물 없어요. 어 뭐가 들어있을까? 안쪽에 어. 안경 와! 진짜 이환아졌어요 hey. 어? 어디가 좋지? 진짜 산타 진짜 진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스 진짜 진짜 진짜 진 It's beautiful! You wonder what? There's 나 moon! Hemboga! This f e e l <웃음> 선물! 내 선물! <웃음> 뭐, 뭐가, 뭐가 들었니? 어? 가위? 어디다 쓸라고? 아 <웃음> 싹둑싹둑 캐고 싹뚹 드디어 퍼플이 탈출! 아, 자유다, 나! <웃음> Oh yeah. I see the works. 음, 친구들이 선물은 <웃음> 마음에 <웃음> 드나 <웃음> 보군요. No oh, yeah, yeah, yeah. 이야또 뭐야? 크리스마스 트리가 요 And there's a gift. What could this possibly be? Oh my g o 미싱, <웃음> 게킨바기입니다 <웃음> 댄싱 타임 so cool. I don't forget you, buddy There you have this p e c i a l 이번는 핑크를 위한 선물와 <웃음> <웃음> 예. 아, 뭐, 뭐, 뭐가 들어있는지, o l u e Blue b a h e l 이 e 그렇게 모두가 home.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 합니다 you know, 아 블루 힘들었다 person, 어 그러면은 블루를 위한 선물은 없나요? 어? 와 블루를 <웃음> 위한 초대형 <웃음> 왕관 선물 <웃음> 어 이거 이번 진짜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마스네요 음 <웃음> <웃음> 야 얘들아 도망쳐 어? 오 레드, 레드 또왜 저래 이제 아, 뭔가 또 아, 이상한 거 만들었나 나. 보네 자어어 <웃음> 아, <맞다, 이건. 웃음> 뭐야 색깔 추출이야 <웃음> 색깔 뽑아냈잖어 <뽑아낸다. 웃음> Hey, no, t e r big, p l e a s uh, uh, don't it. Run! Lucas, a i l e on. o s s s s o s s 죽겠네 미친. 요리겠어 아! 아아아아 <놀람> 아, <안돼! 놀람> 그래 너 색깔 다뽑아어아아이 <놀람> 똥땅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에 진짜. 막 어떻게 좀. 아, 어떻게? <어떡해>. 바 <놀람> 주황이 시체 뭐야? 자고 있네 아, 죽은거 아, 니야 아, 죽어라. 아, 죽어라. 아, 죽어라. 이 죽어라. 아, 죽어라. 아, 죽야 왕관이 어어나 아, 죽어라. 어 아, 어 Oh my r god, h my c o m p l e t e l y g o n e o h o h m o d o h o h o h o oh o o h o h h o h h o o h o o h h o h o h o o h 복 h e r i m right here. 친구들아. 복수는 아니고 나 잡아봐라. 이로 와요. n 어? 이거 넘는다고? 어, 내 계획은 다르대. 뭔왜안려 This is a g o o I finally c l c e 아이, 내가 이 밤대로 날뛰겠다. 이불이 켜려. Are you, <s recipes> di you w we'll i 오 oh, oh oh, 색깔 돌아와서 괜찮니? 오늘 이 다시 되돌리고 퍼리어 yeah. oh. 그린이는 레드가 됐는데 오! <목소리> oh! 야 색깔 잘못 넣어서 어떡해야니돌좀 <목소리> 네, 어, 봐. <목소리>